자 아까 제가 잠시 만져보다가 말았는데 어 소라카 좀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웃음> 자제 예, 제 생각엔 이 머리가 가장 소라카랑 비슷했어요 그니까 피부 색깔을 보라색으로는 할수 없어가지고 자 잠깐 저장한 걸 보여드릴게요 어뭐 어떻게 했냐면 그나무요정 소라카 있죠 초록색 초록가 그거처럼 하고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만들어보려고 했거든요 피부색은 보라색이 없어서 예, 원판 소라카는 안되고 조금 예, 스킨 버전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다 초록색으로 요 머리가 그나마 <웃음>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없더라구요 자 헤어는 음.. 예요 네, 색깔 요 색깔을 하고 잠시만요 이거 소라카가 어떻게 생겼더라 <웃음> 아예 눈이 눈이 약간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왜또 꺼졌어 이거 네 그래서 자, 얼굴까지 완료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요 색깔로 하면 될것 같아요 확대가 안 되나? 이거랑 이 색깔 중에서 이게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원판에 가깝네요 이요 예,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팩턴 이이 정도로 다 마무리 짓고 바로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D 뭐 누가 가져갈 리 없겠죠. 감동일. 띄어서기 안 되네요. 그렇지. 시작하자. 이 세계를 유지하는 세계의 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인트로네요 이 생명, 시간, 그리고 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그 근원을 라펜타라고 부른다네 라펜타 이전의 세상은 세이지라고 불렸던 현자들의 의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 하지만 아무의 힘을 가진 마왕이 나타나 세계가 위험해진 거야. 음 역시 마왕이 나오네요. 에레브 여제와 세이지들 그리고 여러 에레브 여제까지 여제? 함께 싸웠지만 아무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완전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네. 결국 세이지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힘을 응축해 라펜타를 만들고. 라펜타. 그 힘으로 거대한 어둠을 봉인하는데 성공했지. 에레브 여자는 함께 싸웠던 용사들을 라펜타의 수호자로 임명하고 세계의 라펜타를 전해주며 안전하게 지켜 e 것을 당부했네. 이 세상은 그렇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 t 하지만 느껴진다네 희미하지만 강력한 어둠의 힘 다시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음. 올게야 뭐 무난하네요 오오 자 <웃음>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보니 지루하진 않았던 모양이군 너 듣고 싶은 이야기라도 있나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달라고 해보죠 무뭐 마음같아서 그냥 가고싶은데 <웃음> 무엇이 궁금한가 어...갑자기 지루해질것같은 얘기지만 그 메이플월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고있는 메이플월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바다위에 크고 작은 대륙이 섬처럼 떠있지 그중 가장 큰중심인 대륙이 바로 빅토리아일랜드지빅토리아일랜드는 여제 에레브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그... 여, 여제 이름이죠 트라, 대도시 트라이아를 중심으로 헤네시스, 엘리니아, 페리온, 커닝시티가 각기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군 트라이아가 여제 에레브님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을 중심으로 거대한 성벽을 둘러싸여 있는 대규모 도시로서 메이플월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 하고 있지 뭐 서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제 에레브는 박근혜 같은 건가? <웃음> 자... 헤네시스는 초원의 작은 초원에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활 제작 장인들이 털을 잡고 살면서 어, 여기서 이제 뭐활 제작할 수 있나봐요. 마노비치라고 하던가 그 사람이 분에게 훌륭하다고 하더군요. 엘리니아는 엘린 숲 깊은 곳에 모여 살던 요정들이 마을이 기원이 된 지역이라네. 예전보다는 많이 나눠졌지만. 이곳 요정들은 아직도 숲에 드나드는 인간들의 발길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들었네 아직 인간들을 반기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네요 요정들의 숲인데 페리온은 엄난한 바이아르 산맥 너머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군 거친 바위 절벽의 안개를 극복한 원시 부족의 후예들이 그곳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쉽사리 찾아가기는 어렵다고 하더군 뭐 바바리안 같은 애들이 살고 있나봐요 커닝시티는 커닝돔이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지하 벙커에서 발명을 하며 제작기술을 연구하던 커닝워커들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지 커닝워커도 누군지 모르겠네 나도 이제 가보진 지가 않았지만 그곳의 신기술과 현대문명을 접하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다고 들었네 뭔가 메카닉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도시인가 봐요 예전에는 우리 메이플 아일랜드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험과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먼 바닷길을 지나 빅토리오 아일랜드로 떠났었지 이 할아버지는 왠지 아웃도어파가 아니고 인도어파 같은데 <웃음> 내가 이렇게 말로 떠나는 것보다 자네가 직접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부딪혀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거야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음... 쉐도우 월드는 뭘까요? 아마 상대 몬스터 월드 이야기겠죠 자 마왕이 어둠의 힘으로 죽음과 절망과 공포로 얼룩진 혼돈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섀도우 월드라네 예 그렇죠 몬스터로 가득한 세상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필요한거죠 그래야지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세이지의 희생 이후 라벤타수 d 의 결계의 힘으로 o 도우 월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봉인된 상태였었지 네, 아까 세이지가 뭐 이렇게 막았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그 막으려던 게이섀도월드 몬스터가 가득한 세상, 마왕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십수년 전 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던 블루라펜타가 깨지면서 섀도봉인이 풀려 그곳으로 통하는 입구가 그 자리에서 열려 버렸다고 하더군. 아이고 열렸어요, 열렸어. 몬스터 세상이 열린 겁니다. 정체를 감추고 숨죽이고 있던 마왕의 수하에게 넘어간 한 어리석은 인간의 실수가 초래한 엄청난 비극이었지. 이런 사람은 꼭 한둘 있죠. 뭔가 팔아만 넘겨가지고 다든밤에 재뿌리는 애들. 뭐 이런 이 애도 지금 메이플스토리2에 나오려나요? 불행 중 다행으로 레드 다, 라펜타와 그린 라펜타는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덕분에 소결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세상이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좀 쉐도우 월드 입장에서는 레드랑 그린 라펜타를 부숴야지만 지배할 수 있겠죠. 유저는 이걸 지켜야 되겠고요.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많은 수군들이 죄도 월드의 기운이 이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글쎄...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여제 에레브는 물론 허허... 여제 에레브가 지금 정치는 안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위험한데 메이플 월드의 모든 이들은 예전에 평화를 다시 채찾을 수 있는 위대한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네 과연 여제르아라펜타 그리고 이 세상을 암, 아왕과 암흑의 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과연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나야 임마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있나? 그렇다고 한다 예 네, 이제 앵간한 이야기는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됐스자 이제, <웃음> 이제 다 물어봤으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 이제 그만 가볼게요 예 그러고보니 벌써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군 요즘 오솔길에 버섯과 돼지들이 날뛰고 있다던데 조심히 가게나 <목소리> 점검 때문에 한시간이나 <목소리> 지났어 오두막 자. 할아버지의 얘기는 잘 해. 들으셨나요? 예 <목소리> 이제 오두막 밖으로 나가 암허스트로 이동해봅시다 저거 뭐 넥슨걸인가봐요? 애니라 써져있는거 보니까 파란색 포털로 이동해보세요 어? 방향키 두 개를 동시에 눌러 이거 마우스 조작이 아니구나.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음. 오 그렇구나. 마우스 조작이 아니었네요. 오두막 밖으로 나가 봅시다. 그래요. 나가자. 스페이스. 야 오랜만에 마우스에서 손을 대니까 기분 이상해요. 아머스트로 가려면 흩날리는 꽃밭을 지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자, 미니맵을, 미니맵을 이용해 보세요. 미니맵 확인하기 지금 내 위치. 이렇게 미니맵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아주 친절한 튜토리얼이군요. 단축키를 눌러 보세요. 탭. 이제 실내문을 갔나? 목적지까지. 어, 이게 크게 된 거야? 운동해보지라. 아, 애초에 작게 돼 있구나. 음, 이블럭을 따라서 이동하면 될것 같네요. 어, 얘는 뭐 공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가봅시다. 배피기 아주 아기자기해요. 잠깐, 물 속에서는 자동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오호, 그렇구만. 자, 오, 진짜 수영하네요. 확대, 오, 되네. 티브를 <웃음> 끼네요, 자동적으로. 귀엽구만. 자,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올라가라. 이거는 C로, C가 점프키네요. 던블링을 <웃음> 하면서 점프를 하네. 굉장한데요. 자 포털로 흩날리는 꽃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머리 위에 노란 느낌표가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퀘스트를 다 주겠지. 다 알고 있다고.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에취 무슨 일이냐. 에취치 훌쩍 거기 너 말야. 나좀 도와주지 않을래? 꼭가루할 얘기가 있는데 말야. 들꽃의 꿀이 즉효라는 거야 그래 들꽃의 꿀을 따오라는 거겠네요 자 내가 저기들든 꽃에서 꿀을 좀 모아줄 수 있겠나 좀 모아드리죠 꽃을 찾으으니 꿀을 모아둘대요 이 바로 있고 야이 아저씨 바로 옆에 있는 꿀이 꽃도 꽃을 못 보고 자어 꿀이 어디 떨어졌다는 거 알지 어 다시요 액션 아, 여기 떨어지는구나. 예, 지금 보이시죠? 자, 다시 한개 더. 하나만 더. 이건 이제 채집과 이 아이템 드랍을 먹는 방법에 대한 퀘스트인 거네요. 됐어 자, 꿀다모아왔습니다 완료 가능. 자, 다음. 에초 벌써다고 해었구나. 이제 힘든 것도 끄지겠지. 코도뻥 뚫리고 재치기로 진짜로 꿀이 효과가 있는 건가? 어어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준비한데 그게 낡은 클럽이야. <웃음> 이런 걸 선물로 주냐? 소지품 창을 열어 아저씨가 주신 선물. 아이고 야 꿀이 더 비싸겠다. 꿀이 더 비싸겠어. 자 무기가 들어 있군요. 낡은 클럽. 바로 장착해 볼까. 하이 아저씨 선물을 줘도 낡은 걸 주냐? 자 이거를 피키로 열어 봅시다. 어, 여기 무기슬로 나오죠? 여기다가 우클릭 또는 드래그, 네, 우클릭으로 바로 무기를 드디어 이제 공격을 할수 있게 된 거네요. 네, 이제 장착한 무기를 러 봅시다. K X 또는 컨트롤 키로 무기로 비둘자. 좋아요. 오. 이제 몬스터들도. <웃음> 어, 아저씨 때렸어. 자, 그럼 이제... 바람 오슬필로. 오, 오, 도끼를 들었어. 자. 한번 다시 때려 볼까요? 야! 에 예, 반응은 없네요. 갑자기 도끼를 들어서 저한테 공격할려는 줄 알았어. 바람부는 오솔길로 이동해 봅시다. 음, 줄리안과 대화를 하기. 줄리안은 누구야? 안녕. 어서 와.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오솔길 버섯들을 혼내줘야 돼. Yeah, 버섯들을 때려잡으라는 거죠. 나개 척표로 봅시다. 몬스터와 싸우기 전에 알드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HP. HP입니다. 전투할 때 공격을 받으면 HP가 줄어듭니다. 야, 소라카는 히라도 HP가, HP가, HP가 줄어든. HP가 영이, 영이 되면 비석에 깔려 조심 어? 아 HP를 신경 쓰 비석에 깔리나 보네요. 버섯 사냥해 봅시다. 좋아. X와 컨트롤을 통해서 자 잡아 잡아 봅시다. 한방이네야 야, 낡은 클럽 주제 이렇게 센거야? 이거는 또 수집이 될까요? 스페이스바 안되네요 바위도 수집이 안될테고 어? 바위 위로 그냥 갈 수가 있네 이렇게 투명화가 되네요 줄리 r e Julia. w h a t 다고 길이 안전 t 빨간 이런 약초. 이런 포션 아이템은 퀵슬롯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포지 포션을 받았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이템 올려주 빨간 약초가 퀵슬롯에 등록됐네요. 위험할 때 단축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아요. 소지품 창을 닫아봅시다. 줄리앙이또할 말이 있나보네요. 또, 또, 또 갑시다. 줄리앙과 대화. 무슨 일이야? 안전통행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다음 우솔길에도 몬스터들이 있는데 비너스 혼자 놈들을 상대하고 있거든 비너스란 NPC가 또 있나 보네요 위험한 이솔길로이동하기 음, 여기도 많은 몬스터들이 있는데 뭐 지나치도록 합시다 비너스 안녕 반가워 안전통에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싸우고 있지도 안찮아 너 레벨이 올랐군요 경험치가 모이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경험치는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친구들을 도와주면 얻을 수 있답니다 친구들을 도와주면 레벨이 오르면 인력치가 높아지고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마침 퀵슬롯에 새로운 스킬이 요 스킬이 이제 들어왔네요 해머링이 이미 있었고 파워 스트라이크 스 사용해봅시다. 야 스킬 이거 애들 게임 아죠? 스킬 명이 굉장히 긴데요 스킬 설명서가 자 S를 눌러서 파워 스트라이크 좋아요. 오케 이제 이더 강한 몬스터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SP가 줄어들었네요. 몇번 휘두르면 금방 없어지겠어요. 음 만화 네, SP를 그냥 만화로 봐야겠네요 사용할 때마다 SP를 소모합니다. SP가 부족하면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요? SP는 자절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SP를 회복하는 스킬을 사용하면 더 빨리 회복됩니다. 흑슬롯에 등록된 해머링 스킬을 사용해봅시다. 해머링. 지금은 SP가 회복되지 않지만 몬스터를 어... 때리면 SP가 회복되는 몬스터를 거에요. 항상 SP를 신경쓰며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비너스가 할 말이 있나 보네요. 자 다시 가볼까? 아.. 싫은 말이지 돼지를 막아야되지 <웃음> 말장난하고 있네 자 오두막 하나 범에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가끔 이상한 이야기라는 분이지만 옛날 얘기를 들려줘서 할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아까 그 사람이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런데 몬스터들 때문에 이 길이 너무 위험해졌어 난 줄리안과 함께 몬스터를 처치하고 이 길을 만들려는 중이야 우리만으로 쉽지가 않네 오솔길 돼지들을 잡는 걸 도와주신 게였어. 꽤 안에 잡아줄게요. 사용해오돼지 사냥해 봅시다. 자, 돼지들 어디 갔어? 시야, 점프. 여기 있다. 어우 어, 돼지가 덩치는 몇밴더 큰데 굉장히 약해요. 사킬. 벌써 쿼드라킬했어요. 자. 다음에, 여기 또 있다! 자, 다 잡았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거의 각, 각각 다한 방식이에요. 뭐, 초반 캐스트니까 그럴만 합니다. 안녕, 반가워. 벌써 다섯 마리나 잡은 거야? 5초도 안 걸렸어. <웃음> 나머지 내가 처치할게. 먼저 마 말해내려가. 봐 레벨 3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이동 경로가 나와주니까 편하네요 이거는 음, 어우 배경 봐요 진짜 이쁘네요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건가? 어? 안되네 뭔가 알을 알을 스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네요 가자 스페이스 왜 안돼 안되잖아 <웃음> 안돼 아니, 이게 뭐야. <웃음> 사람들이 여기 다 웅기종기 모여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안 들어가져요. <웃음> 안 돼, 왜 이래. <웃음> 갇혔어. 나 뛰어내릴 거야. 어? 어,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아니, 아니 지금 어디야 이거? <웃음> 살려줘. 내 캐릭터 어디 갔어?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자 채널 선택해서 이동해 볼게요. 채널 이 번. 이거는 채널 이동할 수 없대. 아이 뛰어먹을. 자 캐릭터 선택창 가서 다시 들어올게요. 캐릭터 선택창도 안 들어가죠? 야잇 그치가 트 채팅도 안 쳐져? 잠깐만. 월드로 하면 되나? 아니 뭐야? 안돼. 채널 안돼. 채널도 이거 뭐야? 삼이드러 3... 우리 채팅칠 때마다 돈이 들어가 자예 이거는 <웃음> 게임 정리를 했다가 다시 켜야 될것 같아요 뭐 황당한 일이 <웃음> 정말 나가실 거야 나갈 수밖에 없어 임마 자자 다시 재접속을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웃음> 지옥에 갇히지 않나 바다에 떨어지니까 죽지는 않나 죽은 것도 아니죠 그냥 사라졌어요 제 캐릭터가 어이, 참 황당하군요 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이 되어야 될텐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접속이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입니다 전체 용관에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원, 떨어져 죽어도 돼? 뭐야, 이게? 다른 컴퓨터에서 게임이 접속되어 있어 기존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야잇! 드자! 그렇죠. 다시 한번 킬게요. 하. 그래요, 뭐. 오픈 첫날이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오픈 첫날에는 이렇게 서버 다운이 이루어져야지 오히려 호재라고 합니다. 왠줄 알아요? 서버다운이 일어나면은 그그 그 게임의 검색어가 실시간 그 검색어에 오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는 노린 거 아닐까요? 어 롤이 점검하고 있을 때도 롤 점검이 항상 네이버 메인 1위에 올라가죠. 검색어.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자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야 왜안 되는 거야? 아, 자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제가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고 뛰어내렸던 것이 화근이 되었네요 그런데 게임 그래픽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어 튜토리얼도 무난하게 하, 되고 있네요 음이 정도 튜토리얼이면은 온라인 게임 거의 그 교과서라고 볼수 있는 그런 튜,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은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뭐야 왜이래 이거 다른 컴퓨터에서 게임이 접속되어 있어 기존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접속을 시도해 주세요 지금 세 번째 시도다 임마. 아얘 봐요 이 표정이 내 다음에 봐요 울고 놀다 갈래 하면은 갑자기 표정이 환하게 바뀌네. <웃음> 깨 같네요. 자이걸우째야 되나? 이거 홈페이지 가서 한번 게시판에 가볼게요. 저만 이런 상황인지 어... 이거 홈페이지가 없는 건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없는 건가? 뭐지? 어... 진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기다려봐요. 흠... 네, 인벤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어, <웃음>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다들 접속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 어, 게시판 글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게임 시작 눌렀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되라 접속 접속되라는 꿈인가? 하... 왜 도대체 왜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 이 그지 같은 뭔가 이 새로 접속하면 그것도 없어. 하 참. 정말 나가실 거예요? 나도 놀다 가고 싶어. 근데 전체 이용과 캐릭터치곤 상당히 복장이 좀 야시시하네요. 놀다 갈래요? 다음에 봐요. 이거 다시 또 점검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오늘 메이플 방송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허참 게임이 이래서야 방송하는 사람들도 게임을 못해서 방송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또다시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걸 우짜면 좋노 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되면은 예 이거 게임 못할 것 같은데 <목소리> 아, 그 s 그, 그, 그, 왔구만 네, 어쩔 수 없이 메이플이 지금 아, 접속이 안 돼서 네, 메이플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네요. 원래 하는대로 롤방송이나 보여드릴게요.